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클래스의 신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고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조사님들이 가고도에 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조사님들을 피해서 무명자리에 내렸습니다 현직군들이 추천해주는 자리로 내렸는데요 주변에도 많은 조사님들이 보이고요 제가 낚시하는 자리에서 대략 한 10시 방향에 유명한 간녀가 보이고요 바다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어, 또 유명한 어, 성건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지금 유명 포인트들은 많은 조사님들이 어,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곳 어, 문명 포인트 자리에서 한번 어, 강성동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с е равно 성동입니다. 네, 아주 이쁜 감성돔이 한 마리 입질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자분이 흘러주는 조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성돔이 멋지게 입질을 해줍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흘러주다가 잠시 멈칫하는 그런 그 자리에서. 어, 입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 역시나 이 감성돔은 돔들은 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조류의 영향이 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다시 채비를 재정비를 하고 어, 캐스팅을 했으니까 또몇 마리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고 어, 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세주 코리아의 알파마스터 1호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호들은 이렇게 복귀가 가능한 줌 낚싯대고요. 접은 길이가 5m, 또 낚싯대를 폈을 때 5m 30cm의 낚싯대입니다. 접었을 때의 액션 강도는 대략 한 1호 정도인데요. 줌을 폈을 때는 1.25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줌 낚싯대의 특성상 어, 이렇게 줌을 접었을 때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어, 체감되는 어, 호스로 따지면 어, 06, 08대 정도의 어, 아주 가벼운 느낌의 어, 낚싯대지만 또 줌을 펴거나 또 이렇게 어, 랜딩을 할 때는 상당히 어, 허림이 강한 어, 그런 고탄성의 어,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릴은 3000번 LB릴이고요. 어, 원줄은 3호, 어, 목줄은 2.5를 어,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다소 이렇게 먼 곳을 어,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현재는 어, 세주 코리아의 리베로 1 5 g 지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순간수중 1.55구요. 어, 그리고 목줄에 어, 이비봉돌과 어, 감성돔바늘 5호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어, 변해가는 상황에 맞춰서도 또 체비의 변화도 부지런히 줘가면서 어, 감성돔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성돔이 이렇게 조류가 움직여주다가 잠시 멈칫했을 때한 어, 마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대략 한 2, 30분이 지났는데 어, 거의 조류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멀리 캐싱을 해도 안으로 들어오는 어, 그런 거의 조류가 없는 어, 그런 상태였는데요. 어, 지금부터 이제 들물이 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어, 조금씩 이렇게 어, 우에서 좌측으로 또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이 시작되는 타임에도 감성인이 곧잘 물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자리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이런 지형이라든지 공략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렇게 조류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프레 감기 줄의 양이 대략 한 180m 정도 이렇게 당겨 있는데 거의 다 흘릴 정도로 한번 흘려볼 생각입니다. 어, 이 곳이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심이 이렇게 급변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고루 이렇게 수심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멀리까지 흘려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어, 이렇게 어, 공략 범위를 어, 만들어가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물돌이가 되면서 조류가 거의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잠시 포인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자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바로 오른쪽은 작은 턱거리라는 지명을 가진 포인트가 있고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대략 한 10시쯤에는 이렇게 큰 간녀와 작은 간녀가 보입니다 이 작은 턱걸이를 지나가면 또 선건녀라고 또 아주 유명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 있는 이곳 자리는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할때 바로 정면에 대략 한 25m 앞에 큰 수중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정면에는 큰 수중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간녀를 바라보면서 바로 앞에 또 대략 한 20m 앞에 또 작은 수중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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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큰 감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지를 받게 됩니다. 어, 이곳은 수심이, 어, 발앞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한, 어, 8에서 9m 정도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요. 이렇게 멀리 원투를 쳤을 때는, 어, 한 12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 원투를 치더라도 이 빠른 조류에 조류가 너무 좀 세다 싶으면은 수심을 한 15m까지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입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 입질의 구간은 이두 수중려 사이에서도 입질이 들어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서도 입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 중요한 거는 어, 안쪽에서 입질을 받았을 때 아, 어, 왼쪽에 있는 이 수중려의 정면 자리에서 거의 입질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릴링을 하면서 오지만 어, 거의 발 앞에 어, 수중려에서 옆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양 옆에 수중료에서 입질를 받게 되면 편안하게 이렇게 랜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수중료를 정면에 두고 릴링할 때는 어, 이렇게 다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깊고 또 수중료 자체가 이렇게 워낙이 뾰족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 목줄도 걱정이 되지만 어, 원줄도 식사리 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위험이 있는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들물의 방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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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곳 자리에 서서 이 지형을 봤을 때는 들물의 조류가 확실히 유리할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큰 녀와 또 고기를 이렇게 빼내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러주는 조류가 전반적으로 좋은 조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밥은 지루권에 주시면 되고요. 조류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채비를 던지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수중녀를 넘겨서 밑밥을 치셔서 이렇게 흘리다 보면 어, 감성돔의 입지를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견제가 좀 잦은 견제가 필요하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무명 포인트를 왔을 때 어, 장점은 아무래도 과거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시즌이 되면 많은 낚시인들이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럴 때 무명 포인트지만 어, 내가 이렇게 설수 있는 자리 몇 군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점이 될것 같아요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내려서 또 이렇게 좋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도로가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강성동 입시를 합니다. 어, 애들이 힘이 엄청납니다. 다시한 마리 올라옵니다 네, 어, 이번에는 크진 않지만 어, 또다시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류가 조금씩 이렇게 밀어주기 시작할 때 어, 이렇게 여지없이 어, 입질을 해줍니다 네, 어, 또다시 어, 감성돔이 한 마리 더 어, 얼굴을 비춰줍니다 어, 역시나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어, 이렇게 예측이 맞을 때 어, 상당히 어, 재미가 더 이렇게 배가 되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멈춰 있던 조류가 어, 조금씩 이렇게 자방자방 어,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어, 여지없이 어, 단성님이또입질을 어, 해줍니다 어, 역시나 어, 이렇게 조류가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어, 왼쪽으로 흘러 줄것 같습니다 어, 조류의 속도를 봐가면서 어, 체비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 빠른 조류라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먼 곳까지도 한번 흘려서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감성돔의 손맛을 봤으니까 조금 더 갯바위의 분위기가 활기차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몇 마리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시야리 <웃음> 괜찮을 듯 합니다. 충천한시알에 어, 감성돔이 한 마리 낚여 올라왔습니다. 네, 어, 40중반급의 어, 멋진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 여와 여 사이를 공략을 하는데 어, 조류가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합니다. 어, 봉돌의 위치 바꿔가면서 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역시 가구도 감성돔 멋집니다. 네, 어, 조금 전어 씨알 좋은 감성돔 한 마리 잡고 어, 다시 한번 더어 채비를 정리해서 개팅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류가 위에서 어,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 주는데요. 어 조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데 어이 조류 속도에 맞춰서 채비를 변화주기에는 어 너무 조류의 변화가 심해서 우선 봉돌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류가 셀 때는 봉돌이 이그 바늘 쪽으로 또 조류가 약할 때는 도래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어, 상당히 이렇게 조류가 어, 지금 좋은 조류입니다. 이런 조류가. 그래서 어, 감성돔이 조금 더 나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기대를 가지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조류도 좋고 또 물색도 어, 감성돔이 물기 아주 좋은 어, 그런 물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류가 상당히 강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도 쭉 뻗다가는 이렇게 갯바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낚시하는 패턴이 거의 참돔낚시를 한다고 라 생각할 정도로 지류권 이렇게 밑밥을 주고요 그리고 멀리 볼류권을 태워서 이렇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돔낚시와 참돔낚시가 거의 비슷하게 패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감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류에 빨려 들어가는 이 지류권에서도 무척 잘 낚이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변에 수중료가 좋지만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덩치 큰 사이즈를 한 마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와 있는 현재의 가고도는 어, 12월 초다 보니까 조금 이릅니다. 본래 좋은 시즌은 어, 1월이 넘어가는 그맘 어, 때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은 조금 어, 이른 어,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어, 5자급 어, 감성돈 한 마리가 어, 오늘 어, 저의 목표입니다. 어, 마리스도 좋지만 어, 덩어리급에 어, 감성돈 한 마리 넣는 게 어,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돔 낚시하는 방식으로 어, 이곳 자리는 한번 공략을 해서 삼성들의 얼굴 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옆 으로 에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편히 네. 들가요 어. 어 진짜 좋네요 무울정 어, 넘는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예, 어, 드디어 어, 아 드디어 50 중반이 무일정 넘로보이네요아 대물급의 아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이 녀석은 55 이상 되겠네요. 오시잘 어, 좋습니다. 아 힘을 더 많이 씁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오전 낚시를 할수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호멍이라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멋있 a 라고요아 a 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 아 l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 t i t 아 l e 아, <목소리> 오 정말 한1 0 0터 가까이 이렇게 흘린 것 같아요. 아주 멀리서. <목소리도> <하나는> <목소리도> 예 어, 드디어 어, 오직 중간이 훌쩍 도어 보이네요. 아, 대물급의 감성돔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